직 구매하러 왔습니다 아 해창 이 18도 거를 좀 사려고 왔는데 이거 지금 품절이라고 해가지고 어, 15도 걸로 하나 샀습니다 아 여러분 따로 무슨 양조장에서 뭐 협찬제이나 뭐광고들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구매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, 9도짜리는 이렇게 7,000원짜리도 있고 네. 자 오늘의 막걸리 이 프리미엄 홍탁과 잘 어울리는 해창 막걸리 이건 15도 이제 12도 공장, 주조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55,000원입니다 또 12도는 따로 금액이 안 써져있긴 한데 약숙성 요거는 강숙성 사랑하는 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홍어 그리고 해창 막걸리. 요게 지금 15도. 오, 어, 요 막걸리는 15도. 이게 그 주조장에 사는 가격이 55,000원. 예. 원래는 어 18도, 11만 원. 예. 11만 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품절이어가지고 못 샀어요. 예.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이것도 한두 개인가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간신히 하나를 사온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옆에는 12도. 1 2 0 0 0원한 병당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. 어, 해왔습니다. 오늘 좀 이제 좀 프리미엄 그 어떤 그 홍탁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에, 좀 고가의 막걸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이 홍어, 어, 약숙성 그리고 강숙성 이렇게 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좀 덜었습니다. 그리고 애 애하고 코하고 이렇게 있고 아 여러분 근데 오늘 먹기 전에 홍어 홍어는 제가 이제 업체를 제가 오늘은 어,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어,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, 어, 전에 촬영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 곳인데, 촬영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혼나셨대요 예. 품절이 다 걸려가지고, 숙성시켜 놓은 걸한도가못 파셔가지고, 예. 그 단골 손님들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구매를 하시고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, 만약에 이제 다시 또 해가지고 제가 업체를 어딘지 알려드리면은, 다시 또 주문을 많이 하시면, 감당이 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, 그냥 뭐좀 구매해 가서, 그냥 먹고 업체를 좀 알려주지 말아달라라는 사장님의 어좀 부탁이 있었습니다. 아 저랑 지금 도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. 네 업체를 <웃음> 알려주시, <알려두지 웃음> 알리지 말아달라는. 네, 요거 저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좀더 많이 공급이 가능할 때 나중에 좀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일단은 요 15도 5만 5천짜리는 좀 이따 먹고요. 먼저 12도. 사실 이게 12도짜리도 12,000원, 예. 그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? 근데, 이 막걸리를 사러 갔었었는데, 제가 잠깐 그, 방문해가지고, 한 5분? 5분 사이에, 한세팀이 다녀가셔가지고 막걸리 구매를 해 가시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사가시더라고요. 어, 저좀 놀랬는데, 자, 오늘, 제가 18도짜리는 살짝 소주잔 만큼 맛본 적은 있지만, 뭐 그거 먹어봐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. 자또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18톨짜리도 미리 좀 구매해가지고 어, 미리 예약해가지고 좀 구매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이 막걸리를 따를 때 보셨나 모르겠는데 좀 진득해요. 네. 좀 진득하면서 좀 걸쭉한 느낌이 납니다. 음, 자, 이 아름다운 막걸리에 네. 홍어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싸자 어... 음 약숙성은 확실히 물기가 좀더 있어요 그리고 짠맛이 좀 덜하고 그래서 이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살짝 넣은 이런 거에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요거를 꼭좀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삭힌 거 말고 많이 삭힌 거 말고 올해도 음. 새해 목표가 또 홍어 먹어보는 거야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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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가 걸쭉하면서 깊은 맛이 납니다 근데 단맛이 좀 있어요 음. 아, 살짝 걸쭉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, 이보다 더 좋은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입에 들어올 때나 탁주다 탁주가 들어간다 음. 딱 느낌이 예. 목구멍에서 이, 하, 가슴까지 딱 들어옵니다 달달하면서 예. 근데 약간 좀 이 흔들어서 드시지 않고 메뉴에좀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에,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우 이건 강수성이랑 먹어야겠다 이막걸리다아 같이 씹으니까 또 맛이 또 굉장히 사, 잘 살아나요 아, 음. 자 그리고 에 요 애를 좀 많이 먹어달라고 하신 저 부탁이 있었어요 그.. 야.. 너도 홍어 먹을 수 있어 라는 그 영상 댓글에 그래서 요 애는 한방에 끊지 않고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역시 사랑에, 어. 애는 삭힌 게 아니에요. 아. 고소하면서, 오우 야. 죽여주면되 진짜. 아우. 음아 근데 이 막걸리가 살짝 그 요거트 우리 먹을 때그 들어오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살짝 좀 묵직함이 또딱 옵니다 음. 아 근데 에이, 너무 맛있는데. 어. 아, 아, 숙성 강숙성은 약성보다 좀더 물기가 살짝 빠져있어요. 짭짜름한데, 근데, 이 강숙성 그 특유의, 그, 턱선우 맛. 그래서 코 위로 딱 도는 그 암모니아 맛. 음. 아 좋아, 좋아. 하나 먹어봐야지또아코 어우야 먹고 먹고 턱 손해요 아유 오늘 고춧가루 소금을 집에 고춧가루가 좀 애매,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태국 고추 그 제가 조금 살짝 빻아가지고 넣었거든요 아우 매콤한 홍어양이랑 태국 고추 알싸함이 탁 들어오면서 아유 화끈거리네아우 요거를 또막걸리를 중화를 시켜봅시다 다른 데 보면 진 걸쭉해요. 네. 아우 지만 해가지고 다. 살만 있는 부분. 음? 이것도. 치아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거. 너무 좋죠. 어, 그리고. 아유, 또 여기 또. 생식기를 넣어주셨네. 오, 어, 생식기. 음. 생식기가, 그, 잘라도 말이 그런 말이죠. 만만한 게홍시냐 아. 곧됐쓰는네 사사. 요번에는 어.. 15도! 야 55,000원 방금 먹었던 거보다 4배 이상 어, 가격이 비싸죠? 요 녀석을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또 위에 또 이렇게 뭐 라벨 같은 게 붙어있네요? 이건 좀더덜 달아요. 단맛이 좀더 빠졌고, 어, 야! 김네 맛이! 아 그리고, 알코올이 3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근데, 어, 이 목인데서, 쏙! 돕니다. 이 알콜이, 그, 조금 더 묵직한 알콜이. 야! 요거 보시고 분명히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막걸리가 막걸리지 굳이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저런 막걸리 먹냐 아참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댓글을 쓰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뭐 자주 먹거나 그러지 못하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또 즐겨서 어 평소에 굉장히 즐겨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댓글들을 보면 조금 에,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어디까지나 이건 뭐 강요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해가지고 사서 드시는 거고 또 맛이 있으니까 또 꾸준하게 뭐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시는 뭐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댓글에 어떤 난 저런 거 먹는 사람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은 조금 자제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, 근데 맛은 좋아요. 에, 맛은 좋네. 요 비싸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아, 나름 이... 풍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서로 느껴지는 그 즐거움도 있고, 안으로 들어왔을 때, 아, 좀 살짝 걸쭉 하면서, 예. 좀 고급스러움 좀 느껴집니다, 확실히. 꼬리 쪽 가는 쪽살 음. 살만 있는 부분 음. 살만 있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보고 있죠 보고 보고살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나요 음, 음. 아... 삭힌 걸좀 먹고 입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 살짝 매큼한 향을 막걸리가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홍탁 음, 홍탁이라는 말 홍어의 탁주 이것도 굉장히 또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. 아... 네 <susur> 응, 음. 아, 계속 들어가네. <웃음> 음. 초보자분들은? 이 막걸리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이 홍어 씹는 거 요게 암모니아나 뭐이톡 쏘는 향을 굉장히 중화를 시킵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막걸리를 입에 넣고 한 모금 정도 삼키고 조금만 입에 조금만 남겨놔요 잔량향을 음. 음. 자 이제 탕 끓여가지고 밥한 숟갈 좀 떠봅시다 근데 원래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나? 와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? 야. 큰 냄비에 끓여가지고 옮겼어야 되나? 아이고 참아 그래도 거품 걷어내고 예좀 끓였는데 제법 그래도 좀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까 4점 남은 홍어까지 마저 놓고 예. 야 음 <sus> 음. 아, 예. 아 왜? 야, 탕용해. 아, 이것도 죽이죠. 메커 리자아아아 어 아, 아우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찍다보니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음, 오늘도 좀 적당히 먹을만큼 먹고 해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해창 주장의 이 막걸리 그리고 어 제가 자주 먹는 이 홍어집 택배가 되는 이 홍어집 아 좀 만족스럽게 너무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여러분들